i not r i d t a k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향시장 김상돈입니다. 이번 평생학습축제는 당초 평생학습관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체험키트 전달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움을 통해 삶의 변화를 꿈꾸는 시민들에게 배움과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내용을 서로의 경험과 정보 공유를 통해 알아가며 삶을 풍요롭게 갖고 갈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연령층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양질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